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형제가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을 지은 사례 1편입니다. 아, 집이 없는 사람들의 평생 소망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집이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큰 것인데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덩달아서 전세금이 오를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며 2년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전세 만기는 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말이죠. 또 사실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 특히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월급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일은 꿈같을 정도로 우리나라 아파트값은 엄청 비싸기도 하지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매년마다 폭등해버리는 만큼도 감당할 수도 없을지도 모를 만큼 매년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두 자매가 각자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단독주택 그것도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오늘은 이분들의 집을 직접 건축해준 건축 전문가로서 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10가지로 어, 소개를 하겠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이분들의 집을 짓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집을 짓게 된 동기는 매 년마다 오르는 집값과 그런 때마다 집 없는 사람들의 겪는 걱정에 특히 집값이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전세값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르는 전세금은 심할 경우 억대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러한 일을 2년마다 겪는다는 사실은 아무리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아마도 이런 어려움과 불안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또이 자매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중학교 교사로서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둘이 있었고 언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언니는 출퇴근을 자주 하는 직장이 아니라 때때로 재택근무를 하는 처지로 만약 두 사람이 가까이에 살면 두집 아이들을 돌보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것도 이분들이 같이 집을 지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된 동기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계략적인 이분들의 자금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두 사람은 처음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어느 지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두 사람의 아파트 전세금과 약간의 대출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경우 땅값과 공사비 등에 대하여 금융을 이용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공사비 등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즉 자금이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잘하면 새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최근에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었지만 땅을 사서 집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과는 다르게 금융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신도시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대출은 제한되어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권유할 정도인데 특히 자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인 경우 공사기간만 다소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일종의 브릿지 론 성격의 대출을 이용하다가 집을 다치게 된후 살고 있던 전세금을 빼거나 또는 상가주택인 경우 임대가 나갔을 때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넘어간다 이 <웃음>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같이 한두 자매는 각각 남편들을 설득하였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두 남자들이 처음에는 선뜻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어떻게 집을 짓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문제야 뭐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내들이 이야기한 대로 어찌어찌 해본다지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건축이라는 것을 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특히 건축도 쉽지 않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춥고 무섭고 부실공사도 많다는 좋지 않은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의 말을 도통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려 든 것입니다. 이런데 대하여 아내들은 언제까지나 남의 집살이를 할 것이며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이들의 장르를 위해서 대책없이 지낼 수는 없다고 남편들을 계속 설득하던 끝에 겨우 동의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소심하고 결단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돈을 벌고 직장생활에 어려움 등을 겪는 입장에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겪는 처지라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들의 생각과 판단이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두 부부의 경우가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다 집을 짓고 난후 남자들 자신들이 스스로 마누라 말을 듣게 잘했다고 호탕하게 웃으며 인정한 것이 이를 증명한 것입니다 즉 아내 말을 잘들어 자다가도 엄청난 떡을 얻어먹게 된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하여 생각도 단순하기도 하지만 특히 아내들에 비하여 남자들은 직접 아이들을 보살핀다든지 아이들의 상황을 세세히 알지도 못하고 살림을 해보지도 않는 탓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그렇지만 자랄수록 아이들이 어찌나 나대는지 특히 층간소음 문제는 아이들에게나 엄마들에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빈번하게 오리게만 하는 전세금 문제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만 살림을 하는 데다가 바로 이런 자녀들 문제와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야하는 아내들의 절박함으로 두 자매는 뚝심있게 남편들을 설득해서 결국 판교에 단독주택을 짓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네 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건축은 어렵다 복잡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서 또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는데 물론 저도 건축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여러 건축주들과 대화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의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평생 건축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을 보거나 직접 겪어본 일은 전혀 없습니다. 뭐 돈을 떼먹는다느니 사기를 친다느니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도 있던데. 물론 예전에 분양이나 뭐 특별한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뭐 적어도 자기 집을 짓거나 또 건축사들이 직접 관여하는 일종의 PM 형식의 일에는 전혀 그럴 염려가 없다고 저는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건축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고 터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알고 보면 세상이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일이 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무슨 금융이나 컴퓨터, 의학 분야 같은 전문분야야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건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집이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또 학교 등이 모두 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집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건축과 같이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은 없는데 특히 집은 살림을 하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여자들이 주도하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특히 집짓기의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아내들이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아내들이 주도한 집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 제가 건축사로서 그동안 많은 건축주 그러니까 집이나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대부분이 부부가 같이 와도 중요한 것들은 거의 아내들이 결정을 하고 또 설계나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대부분 직장에 얽매해 시간이 없기도 하겠지만 설계 내용을 결정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을 아내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설계 과정에서 뭐 주방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이나 안방, 자녀방 등 집의 대부분의 공간이 살림을 하는 여자들이 주관하는 공간이고 또 벽지나 타일 등 마감 자재뿐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나 외장 자재에 대한 안목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눈이 훨씬 높고 판단도 잘합니다. 그것은 남자들이란 직장에 얽매어 자신이 하는 일에 빠져서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는 데 반해 평소 여자들은 이웃집이나 친구들의 집들을 보는 기회도 많고 색깔이나 미적 감각도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짓기 과정 중 설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여자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집을 짓는 과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집 짓는 일을 생각하고 교육하는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이분들의 성격이나 여자들의 특성으로 거의 모든 일을 자매 특히 시간이 많은 언니가 주로 많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남편들도 은행 대출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긴 했지만 아마도 아내들이 아니었더라면 처음부터 집 짓는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과정에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나 건축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어, 판교 단독주택을 선택한 이유라든지 건축과정, 구체적인 자금 집행, 또 즐기면서 집 짓기,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사례는 제 고객이었던 두 자매 부부 이야기지만 아마도 이런 경우는 꼭이두 자매 부부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처가와 함께 단독주택을 지은 어느 직장인의 사례도 그렇고 또 친구와 함께 듀플렉스 주택을 지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자매나 처가 또는 형제 등두 사람이 합하여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이런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두 가구 주택을 지어서 한 가구는 자신이 살고 한 가구는 전세 등을 주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잘만 한다면 그야말로 매년마다 튀어오르는 집값이나 특히 전세금에서 해방되고 자신과 가족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다양하고 멋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번듯한 내집 그것도 판교라는 곳에 그림같은 단독주택을 지어서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수 있는 우리집 특히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집을 그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집을 지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두 자매 부부의 나머지 집짓기 과정을 설명드리겠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